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 이번 영상은 지난 10월달에 했던 이제 무과금 한달 모아서 이제 합성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11월 달한달 달 포함, 그리고 크리스마스인 오늘 12월 25일까지 약두 달간량 모았던 아바타와 탈 것을 합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두달 기간 동안 부계정도 드디어 60레벨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 부계정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부계정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제가 합성을 몇번 돌려가지고 개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에 개수를 안 세가지고 몇 개인지 몰랐는데, 이번에는 다 개수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현재 부계정에 있는 거는 지금 일반 아바타 22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탈 것은 일반 등급 175개. 그 다음에 고급 등급에서는 아바타 75개와 탈것 5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희귀 등급이 지금 보니까, 네, 아바타가 지금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없다고 체크를 했고요탈 것에 현재 희귀 개수가 한개 있습니다. 자, 현재 부계정 세인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본계정 가면은 좀 개수가 많거든요. 아바타 탈것다 300개 이상. 네, 고급에서는 다 110개 이상, 어, 희귀 한개그 다음에 탈것 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저번 10월달에 했을 때딱 영웅 도전 한번할수 있었어요. 과연 이번에는 몇 번까지 도전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치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네, 이탈것 아바타를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수가 또 늘어나겠죠? 일반 1개, 아바타부터 받겠네 일반 1개, 오, 고급 1개, 고급 두 개. 자, 그렇다면은 일반 한 개와 고급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탈 것은 일반 한 개, 두 개, <웃음> 세 개. 아, 여기선 일반만 떴네. 일반 세 개가 또 추가되었구요. 어, 룬은 뭐, 이건 포함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줄 거는 요 정도. 지금 각인도장을 제가 유물이랑 좀잘안 사고 있어요. 어차피 무과금 요거 맞추려면 돈 엄청 깨지거든요 지금은 3천만 골도 있으니까 뭐 계속 사도 될것 같긴 한데 초반에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출석 이벤트 어 이걸로 탈 것도 한개 늘어났습니다 자 요렇게 어, 최종 아바타는 223개 탈 것은 179개 이걸로 한번 일반 합성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반 그냥 고급 몇개 나올 거지? 아한개어 이렇게 음... 바뀌었구나 생각보다 고급 많이 안나오는데 오 마지막 대박 아아아 아, 아, 이렇게 한 번에 가는구나 이제 아 등급 별로 안하고 하나씩 가기엔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오 최종 지금 아바타가 4개가 떴어요 한데 세인트가 왜한 개냐 자 과연 휘기가 아 중복이 아니고 다다 다 장판이야 아 이럴수가 다 장판이었어 이게 아, 다잘이었네요 <웃음> 또, 또한번 되거든요? 갑시다. 근데 고급이 너무 잘안 뜬다. 자, 희귀. 아, 희귀 한 개도 없어? 자, 마지막. 와, 마지막까지. 아니. <웃음> 아니, 한번더 있네. 아니, 보통 한 번은 도전할 수 있잖아. 와, 희귀 하나도 안 뜬다고? 와 이거 장판이 하나도 안 아니 아니 중복이 하나도 안 떴네. 자 장판만 네네 개가 떴습니다. 네 개로 옵션 효과 받았나? 네 받았네요. 한 개, 두 개, 네두개 효과 받았습니다. <웃음> 이걸로 끝이네? 아니 와 어떻게 중복이 하나도 안 뜨지? 일단 부개적이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자 다음 탈 거. 근데 이거 한 번에 다 되는 거 괜찮다. 조금 허무하긴 한데. 일일이 누른 거보다 낫죠. 아 이쪽도 고급이 좀 다음 오케이 희귀 두 개. 나한번 더. 아탈 것은 희귀 두 개. 어우 장파 이거 원래 있던 거잖아. 원래 있던 거고 중복이 아니네요 또 중복이 떠야 되는데 오케이 또한개 떴고요. 오케이 두 개. 오네개 희귀 네 개씩 나오네. 오케이 희귀 다섯 개 이거 중복 아니야? 아, 중복 두 개밖에 안 되네? 아, 이번에도, 네, 다 장판이었네요. 아, 이거, 영웅 도전이 힘들어졌다. 저번 달만 해도, 영웅 도전 한 번씩은 했는데. 자, 이렇게, 네, 두달 동안 모았는데, 부계전은 중간중간 제가 합성을 써버려서,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개수가. 최종적으로, 희귀 아바타 4개와, 희귀 탈것 6개가 나왔네요 아탈 것을 7개인가? 자 그렇다면 은 이제 봉계정으로 넘어가서 또 마지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계정 봉계정은 봉계정은 개수가 일반 312개 탈것 314개 어, 고급등급에서는 112개 111개 희귀 어, 중복이 지금 아바타 1개 탈 것에 3개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잘하면 탈 것을 한번 용도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안 샀기 때문에 네, 아바타부터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한개 고급 한개 일반 2개와 고급 한개가 나왔네요. 일반 2개와 고급 한개탈 것은 네, 일반 한개 오케이 일반 2개 여, 여기도 똑같이 일반 3개 아, 탈것이 뽑기로 잘 안나오는구나 아바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아바타도 보자 희귀가 네 아직 장판 한참 멀었죠무가금은 보유효과보면 은네 희귀 10개밖에 없어요 아까 부계정보다좀더적은것 같네 자 한번에 달려봅시다 가자 총희기는 몇개가 나올것인가? 일단은 고급이 많이 뜨면 좋죠 어, 한줄에 두개씩 늘어있어요 고급 잘뜨는것 같은데? 오케이 다음 이제 고급인가? 오 아직도 어 뭐야 고급라인이 왜이래 오 뭐야 몇개 몇개야 한줄 셋넷오 다섯 여섯 일곱개 와 아바타가 일곱개 나왔는데 과연 여기서 중복이 몇개일지 오 중복 많아 오 중복 진짜 많은데 이거 이거 이거 아 설정인데? 아 이거 설정이 없네 등급 몇가지 한다 이, 이 설정이 없네 아, 아쉬워 아 아쉬워 이거는 이렇게 루, 눌러서 해야겠다 자, 눌러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희귀가 좀 많거든요 영웅어 또 모아서 봐야 재밌으니까 일단 요거는 수동으로 돌리도록 하고 오 근데 너무 잘 나왔다 어, 거기에 또 희귀 3개 희귀 10개인데? 아 희귀 10개가 나왔어 어 11개 미쳤다 이거 영웅 하개 영웅 한개 뜨나 진짜? 자 중복이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일곱 개네 일곱 개아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어? 제발 이거 하나 있으면 두번 도전 되거든요? 제발 희귀 떠라 희귀 네 없죠? 아 까비 까비 까비 아 중복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웃음> 중복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야 이거를 또 놓치게 되네요 자 요거에 실패하면은 한번더 도전하고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은 네 드디어 처음 성공하는거죠 무과금으로 무과금으로 처음 합성해서 영웅에 성공하는겁니다 자 가자 영웅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나와줘 나와줘 6 0렙 업적 벗어나고 싶다 가자 영웅 아, 아 이거 중복 아닌거 같은데 아, 중복 아니다. 아, 중복 아니야. 아, 도전이 안 되네. 아, 이렇게 네 영웅의 영웅 아바타의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아, 아쉬워라. 아, 저게 딱 중복 떴으면 됐는데, 옵션 몇개 완성됐지? 하나, 둘, 어, 옵션 세 개, 세개 완성됐구요. 탈것 가보겠습니다. 탈 것도 이제 영웅 도전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이것도 한 번에 영웅 바로 질러버릴 것 같은데 얘가? 자동화면은 그럼 먼저 해봅시다 지금 중복이 딱 4개거든요 자 바로 영웅 도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왜 아까 기술 샐때세개였는데왜한개더 있지? 자 일단은 자탈것 영웅 전 지금 영웅이 없어 탈 것은 자, 여기서 첫 영웅이 나와줄 것인가? 3, 2, 1. 에이, 네, 아, 뭐야, 나. 진짜, 영웅 좀 주자, 제발. 자, 자동합성 갑니다. 자동합성, 렛츠고! 자, 여기서 희귀가 많이 뜰 것인가? 아니면 아까 아바타의 몰빵에서 안 나올 것인가? 어, 근데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일반이 이렇게 많았어? 고급 좀 많이 나오네. 오케이, 3개. 오! 오! 몇 개야? 7개. 어, 이거 희귀 잘 나오는데? 오, 중복도 많아. 중복도 많아. 중복도 많고요. 야, 이거 수동으로 다 쓰겠습니다. 오, 영웅을 두번 도전한다고? 운 좋으면 세 번도 도전하겠는데? 오케이. 또한개더 떴고. 8개. 다음. 아, 한번 더, 한번더 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외치면 안 주는 안것 같다. 저 희귀가 총 9개 나왔고요. 음, 아, 이것도 한번더안 되겠다. 제발 영웅, 이제 줄때 됐는데, 영웅 할건 영웅, 과연... 아, 또 희귀입니다. 아, 이렇게 끝이네. 요것도 장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효과 완료된 거는 한 개, 두 개, 어, 두 개. 와, 이번에는 영웅 도전을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역시 바로 주진 않네요. 야, 이렇게 개수가 많았는데 한 개가 안 나오네. 한개딱한 개만 떠도 만족할 텐데, 이한 개가 안 나오네요. 아, 진짜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저도 이제 슬슬 각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요게 지금 그냥 막 옵션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골드로, 골드랑 또 이벤트로 모은 게 567개, 조금 많이 모았습니다. 금방 뭐 없어질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누가음으로 모은, 골드로만 모았죠? 골드하고 이벤트로만. 요걸로 모은 걸로, 과연 어디 등급까지 맞출 수 있는가 한번 또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